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고 설날에 맛있는 떡국도 많이 먹고 행복하세요 몬트에 설 선물 받아라 여러분 해피 설날 hmm 2020년도도 몬트랑 <dicen lowest> <nun Kita feels situations> <implementation> <웃음> 화이팅해요! 안녕! 우리 민트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어 이번 설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가족이랑 좋은 시간 보내세요! 그리고 감기 꼭 조심하시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